루엔스나 코코를안쓴 밭들은 이게 어? 없어요 실풀리가 아예 없고? 뽑아데도 예, 예, 예, 예. 얘는 이렇게 예. 상태가 좋고 예. 이건 이런 게 루엔스를 쳤던 바시고 이건 예. 안쳤던 바시고 이렇게 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아쿠도하고 루엔스를 쓰니까 단단해지더라고요. 뿌리도 어, 좋고. 예, 뿌리도 좋고. 이게 지금 만져보시면 아신데 만생도 이렇게 단단하네요. 양파농사 30년 만에 네. 아쿠도 루엔스를 처음 쓰신 거예요?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어. 여름에 저도 접해가지고 하도 그 지인이 좋다고 해서 한번 음. 써보라고 권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지금 써봤던 겁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더이 음. 아쿠도 루엔스를 모시, 모르시는 농민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안타깝죠. <웃음> 제가 이제 좀 농사를 재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안타까워. 네, 저는 지금 전나 한 평에 한 양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조생종 양파가 지금 한창 수확 중입니다. 근데 이한평면엔 작년에 비해서 양파 수확량이 3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반만 특이하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밭에 뭘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50원에서 600원, 최고 잘 나와야 700원이니까 2 0 k g 한 명이 14,000원, 뭐 원가도 안 나오는 거죠. 어, 안, 좋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 어. <웃음> 그래도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 어, 좋게 만들어 놓고 봐야 되니까 그래야 판매가 되고. 올해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 떨어집니다. 아 이가 뭐죠? 아무래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춥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병해충이좀 심은 것 같아요, 어린아. 아, 해충이심 네. 정해충을 네. 어떻게 입고 하셨어요 글쎄, 저도 우연하게 루엔스하고 아쿠도, 아쿠도, 아쿠도 섞어서 혼용했어요. 그 제품이 뿌리밝은제 역할을 한다 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에, 저는 다 써보든 않고, 지금 이 유홉파틀도 있지만, 요거하고 저쪽에 몇 군데를 써봤는데, 썸바다안 썸바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요 어, 이렇게 쓴 밭은, 얼른 보시다시피, 지금 뭐, 균이 없어, 병충해 없이 깨끗한데, 안쓴 밭은, 노 녹음병이라든가, 균역병, 이런 것들이 좀 심해요. 30% 정도는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런 밭들은. 아쿠돌 루엔스 어떻게 쓰셨어요? 아쿠돌 루엔스를 혼용했었죠. 해 어떤 식으로 나셨 1대1로. 1로 예. 1대 네. 한 10일 있다가, 한번 뿌렸어요. 그걸 이제 얼동을 했죠, 양파가.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말부터는 이제, 이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그렇게 양파가 어떻게 바뀌나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뿌리가 쌍성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안친 밭들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예. 길다? 예, 뿌리가 싱싱하잖아요, 지금도. 아, 어, 이게 앞으로 오직였더니 예, 예, 예. 그러죠, 예. 안친 밭은 이렇지 않다? 않다. 예, 예. 어. 뿌리가 이렇게 지금도 쌍성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루엔스나 아쿠드를 안쓴 밭들은 이게 없어요. 그니까 러 자연적으로 잎이 말라. 녹음병이 옵니다. 네, 균역병도 오고.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아쿠드하고 루엔스 쓰니까 단단해지더라고요. 아, 뿌리도 좋고. 예, 뿌리도 좋고. 이게 지금 만져보시면 아신는데 만성도 이렇게 단단하네요. 근데 이게 또 드셔보면 맛이 납니다. 네. 맛있어도 요 한번 드셔보세요. 달아요. 어, 아, 그래요? 네. 양파가 엄청 단단해요? 예, 네, 예, 네. 아, 저도 몰랐습니다, 이 아퍼! 엄청 단단해! 맛이 어떠시다고요? 맛이 달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달죠? 뭐 하셨어요? 이렇게 단 맛이나요? 글쎄요 그거 루엔스 탓이 아닌가? 아니면 아쿠도? 아쿠도하고 루엔스가 네. 이렇게 네. 약파를 달게 만들어요? 단단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이 어떻게 드셔보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먹는데 진짜 달아요 네. 계속 먹고 있어 <웃음> 이 맛은 그렇고 네. 아, 쿠도 다른... 루엔스 거침밭이이렇이 않다 지금? 그러죠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이게이이게 이거. 이이이게 이거. 이이이 뿌리가 없잖아요. 예. 아까 그 뿌리하고 보면은 실뿌리가 아예 없고 뽑아봤는데도 예. 예. 얘는 이렇게 예. 상태가 좋고 예. 이건 이런게 누엔스를 쳤던 바시고 이건 음. 안쳤던 바시고 이렇게 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 예. 전체를 보시면 지금 여기는 한 30% 정도가 노음병이 있는 상태고 농약 음. 방제는 네. 비슷하게 하셨을 거잖아요 방제는 거의 똑같죠. 누엔스하고 아쿠도하고침밭다고안침밭다고 차이점이죠 이게 음. 흑색균형병 어디가 까마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얗게 올라오잖아요 지하얗게 아, 올라오는 게 아.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흑색썩은균형병이에요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보급 좀 많이 해주시면 한데 에이. 아직은 연으로 보급이 안된 상태라 음. 많이 몰라요 음, 음. 농가들이. 양파농사 30년 만에 네. 아쿠드 루엔스를 처음 쓰신 거예요? 글죠,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어. 여름에 저도 접해가지고, 하도 그 지인이 좋다고 해서 한번 음. 써보라고 권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지금 써봤던 겁니다. 와.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음. 이아쿠드 루엔스를 모시, 모르시는 농부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안타깝죠. <웃음> 제가 이제 좀 농사를 재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안타까워. 음. 그래서 저도 많이 홍보는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정보 이제만큼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효과를 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음. 저, 저~ 저~ 주위에 보시면 전부 다 양파 농사들인데 음. 어, 유일하게 이~ 선불 이쪽 지역에선저 혼자 지금 처음으로 쓴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몇명 우리 이제 친구들도 와서 보고도 가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음. 와서 보고는 했는데 근데 3 0 4 0년 농사하시는 사람들이 자기네 노하우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바뀌어요 음. 그분들 노하우가. 아쿠도는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제품 중 하나고요 일단 아쿠도의 장점은 일단 정식하기 전에 침지를 하거나 접목을 했을 경우에 뿌리 발근이나 바이오코팅을 시켜 가지고 내병성 강화나 여러가지 초기에 발생하는 병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뿌리를 초기에 안전하게 좀 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엔스 같은 경우에는 아쿠도의 먹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작물이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엔스가 좀더 아쿠도 루엔스가 같이 접목되었을 때 양파 쪽에 더 파급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루엔스는 AOA라는 특수물질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수용성 인산 21%가 들어있습니다 그 아쿠도와 루엔스를 같이 동시에 썼을 경우에 저기 뿌리 생육이 좋아지고 뿌리 생육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작물이 잘 자라면 병이나 이런 부분은 면역체계가 강화돼 가지고 병으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작물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Here we go.